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꼬스테레비의 꿈입니다 이번 영상은 무려 하둠 여지도 2탄이 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호응이 안 좋으면 안한다고 말씀드렸더니 폭발적인 호응으로 조회수 대비 좋아요가 1위를 했네요 다음부턴 자주 협박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칼페온 동남부의사우닐 캠프까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서남부로 이동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서남부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가야 할 곳은 권장 전투력 6,800에 루툼족 주둔지가 되겠습니다. 자, 권장 전투력 6,800에 루툼족 주둔지 같은 경우는 병사, 싸움꾼, 마법사, 궁수, 그리고 정의 싸움꾼 총 다섯 종류의 전투력을 올려주는 친구들이 있는데 정의 싸움꾼 같은 경우는 개체 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나머지 4 명을 한 번에 채울 수 있는 바로 이 자리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루툼족 주둔지를 전부 완료하셨으면 여러분들이 다음에 이동해야 할 곳은 만샤숲 깊은 곳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장전투력 6900의 만샤숲 깊은 곳입니다. 만샤숲 깊은 곳은 전사와 투창병만 잡으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시면 두 종류를 모두 상대할 수 있습니다. 자 만샤숲 깊은 곳을 완료하셨으면 다음은 너무나도 유명한 칼페온 신전입니다. 권장전투력 7000의 칼페온 신전 같은 경우는 전사, 여사제, 정해전사, 신전마법사 등총 공격력 2, 방어력 2를 얻을 수 있고요. 이 자리는 너무나도 유명하기 때문에 아마도 아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되네요. 자, 칼페온 신전에서 지식을 어느정도 채우셨으면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이동해야 할 곳은 바로 엔트숲입니다. 다음은 권장전투력 7050의 엔트숲입니다. 엔트숲 같은 경우는 부엉이 엔트, 작은 엔트, 고목 엔트, 쌍둥이 머리 엔트 총 4마리가 나오고요. 방어력 4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자리는 이곳이 4마리가 모두 나오는 곳입니다. 엔트숲에서 작업을 완료하셨다면 다음에 여러분이 이동해야 할 곳은 숨겨진 수도원입니다. 권장전투력 7 1 0 0에 숨겨진 수도원에서는 정예 그림자기사, 칼페온 그림자기사, 그리고 정의 그림자 여사제, 그림자 마법사 이렇게 총 공격력 2, 방어력 2를 얻을 수 있는데 제가 돌아본 결과 이 자리에서 모든 친구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사냥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자, 숨겨진 수도원까지 완료를 하셨다면 마녀의 예배당으로 가야 되겠죠?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아닙니다. 숨겨진 수도원까지 완료를 하셨다면 의외로 아그리스 재단으로 가셔야 합니다. 아그리스 재단은 권장 전투력 7300이기 때문에 딱 중간에 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가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권장 전투력 7300의 아그리스 재단입니다. 아그리스 재단은 강철임프, 마술사, 전사, 이렇게 공격력 3을 얻을 수 있고요. 자리는 이 자리가 하플레이스죠. 항상 사람이 있네요. 갑자기 뜬금없이 나왔던 아그리스 재단을 완료하셨다면 다시 칼페온 서남부로 돌아오셔가지고 마녀의 예배당으로 이동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권장전투력 7400의 마녀의 예배당입니다. 마녀의 예배당 같은 경우는 마녀의 전사부터 시작해서 떠도는 무덤 동화뱀까지총 7종류의 몹이 전투력을 줍니다. 공격력 1, 방어력 6이구요. 지금 제가 서있는 자리 이 자리가 바로 핫플레이스입니다. 오늘은 사람이 없는데 사실 사람 없는 날이 더 없죠. 그렇게 마녀의 예배당까지 완료를 하셨다면 칼페온 쪽은 완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메디아로 이동하셔가지고 가장 먼저 오셔야 할 곳은 바로 패철광산 채굴장이 되겠습니다. 권장전투력 8550의 패철광산 채굴장 같은 경우는 쿠르토 보초와 쿠르토 추적자 이렇게 두가지 종류의 몸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이동을 하셔가지고 바로 앞에 있는 이 자리 이 자리에서 사냥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최철광산 채굴장까지 완료를 해주셨다면 병사의 무덤 깊은 곳으로 가겠습니다 권장전투력 8900의 병사의 무덤 깊은 곳 같은 경우는 광기의 소총병, 검은주술사, 원한이서린병사 이렇게 세 가지 모비 공격력 3을 줍니다 자리 같은 경우는 역시 미니맵 참고해주시면 되겠죠 병사의 무덤 깊은 곳을 끝내셨다면 갈기족 동굴로 이동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장전투력 8950의 갈기족 동굴입니다 갈기족 동굴에서는 큰갈기, 날쌘갈기, 거대갈기의 뺨때기를 갈겨주시면 됩니다. 갈기족 동굴까지 완료를 하셨으면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이동하셔야 할 곳은 오마르 용암동굴이 되겠습니다. 권장전투력 8900의 오마르 용암동굴 같은 경우는 티오, 다보, 팀니 이렇게 3마리의 몹이 공격력 3을 줍니다. 3마리가 모두 나오는 자리는 이 자리니까 참고해주시면 되겠네요. 메디아 남부에서 오마루 용암동굴까지 전부 완료를 하셨다면 이제 메디아 북부로 이동할 시간입니다. 메디아 북부에서 가장 먼저 가야할 곳은 투구족 동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장전투력 9600의 투구족 동굴이 되겠습니다. 투구족 동굴에서는 쌍부전사, 강철방패, 돌격대장 이렇게 3마리의 몹이 공격력 2, 방어력 1을 주고요. 이 3마리가 전부 나오는 위치는 미니맵 참고해주시면 되겠네요. 아 어딘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요렇게 돌려드리겠습니다. 투구족 동굴까지 완료를 하셨다면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이동하셔야 할 곳은 엘릭사원입니다. 권장전투력 9850의 엘릭사원 같은 경우는 평신도, 사제, 신도 이렇게 세가지 모비 공격력 2, 방어력 1을 줍니다. 세가지 모비 모두 나오는 위치는 미니맵 참조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엘릭사원까지 완료를 하셨으면 메디아에서 마지막으로 가야할 곳은 슐츠 방어기지가 되겠습니다. 권장전투력 1 2 0 0의 슐츠 방어기지 같은 경우는 보초병, 강병, 척후병을 비롯한 총 7가지 종류의 몹이 공격력 3, 방어력 4를 줍니다. 사냥 위치는 미니맵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메디아 북부에 슐츠 방어기지까지 완료를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발렌시아로 넘어가야 됩니다. 발렌시아 같은 경우는 권장전투력이 만에서 15,500까지 나오기 때문에 저같은 쪼랩은 와라곤 둥지까지밖에 갈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저는 와라곤 둥지까지만 공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장전투력 1 500의 와라곤 둥지는 석계 변종 와라곤, 돌가시동화뱀 거대 석계 와라곤, 이렇게 세 종류의 몹이 전투력을 줍니다. 자리 같은 경우는 미니맵을 참고해주시면 되겠네요. 이 자리에서 세 가지 종류가 다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저번 영상에 이어서 하둠 여지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 뒷부분도 진행을 좀 하고 싶은데 그 뒷부분은 나중에 제가 전투력이 오르면 진행하는 걸로 해야 되겠네요. 자 이번 영상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